사무실 계약도 오케이 공장 계약도 오케이 근데 이거면 되나? 아... 덜컥 계약은 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네 아... 부럽다... 저 사람 심지어 잘생기까지 했어 아... 한 번만 만나서 창업 비결에 대해서 들으면 소원이 없겠다 <목소리> 뭐지? 진짜 김밀론이잖아 <목소리> 뭐야... 지, 내 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? 진짜? 진짜? 안녕하세요. 그쪽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핸드폰 좀... <웃음> 뭐지? <웃음> 맞춤 강좌 추천, 인기 강좌 추천 등 학습자별로 골라들을수 있다는 바로 그곳? 창업 새내기부터 재창업자들까지 모든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.